네. 네, 저는 치매보험의 역사가 그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어...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던 나뉜, LTC 간병보험이 음. 레전드가 됐던 시 음. 네, 지금 현재 2월에 정말 앞으로 레전드로 남을 음. 삼...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치매감병보험 전문가 강민영 팀장님 모시고서요 치매감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강민영 팀장입니다 네 구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치매감병에 대한 아주 문의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 치매감병보험 어, 저는 필요성을 느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계셔서 네 저희는 진짜 필요하다고 라 느끼는데 <목소리> 치병 진짜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그 사실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음. 보험 설계사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친구를 보면서 이거 진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음. 확실하게 좀 체감을 하게 되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지금 현재 5년째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른 형제자매가 없고 혼자 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오롯이 혼자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머님이 조금 이제 증상이 약하실 때는 집에서 케어를 했단 말이에요. 음 제가 치료를 어, 네 그런데 1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아이들도 케어가 안 되고. 음... 어, 또 비용도 제법 발생이 되고 늘 음... 어머니 옆에 못 붙어 있으니까 또 간병인을 집으로 모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음, 돌봄도 해야 되고 말러니까 그런데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떤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음... 그 친구가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서 제가 아이 치매라는 질병이 물론 걸린 환자 자신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음... 나를 잊어버리는 일이니까 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병들어가는 그런 음. 질병이더라고요. 맞아. 그만큼 요즘에 뭐 암이나 이런 질병보다도 치매에 걸릴까봐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필요하구나라고 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질문에. 좀 많이 하시게 됐고 <웃음> 그렇죠. 그러면서 응.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 거군요. 음.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치매가 주변 사람이 아픈 질병이다. 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음. 주변이 같이 병들어가는 음. 왜냐하면 이게 치매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치가 어려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상이 심해지는 질병이다 보니까 음. 이거는 시간 싸움을 하게 되는 꼭 장거리 달리기처럼 이 시간 싸움은 곧 비용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치매를 통해서 이게 국가에서 다 보존을 해주거나 우리가 병원에서 저렴한 병원비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고 너무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치매에 걸리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 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여러분들 건강보험 내실 때 장기요양보험 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장기요양제도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음. 근데 무조건 해주지는 않아요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고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내린 등급을 받으셔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음. 근데 이거 장기 요양 등급은 누가 내려주냐면 음.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등급 심사자가 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등급을 내려주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등급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웃음> 어렵겠죠. 네. <웃음> 네. 네. 그래서 이 등급 받기도 어렵고 또 이제 치매경증 같은 경우에는 한 5등급 정도에 해당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 실질적으로 내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음. 체감을 하려면 어느정도 굉장히 중증인 상태로 가야 되는거죠 최소 1급. 3급 이상의 이 네, 그렇죠.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돼야 아 내가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구나 음. 네, 그런데 4등급, 5등급의 경우에는 미비하기 때문에 음. 결국 은 그게 환자, 보호자, 가족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거죠 하, 저는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앞에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4등급 정도를 받으니까,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할머니가 가면 어떤 날은 알아봐요, 저를. 네. 근데 또 어떤 날은 또못 알아봐요. 근데 아버님이, 저희는 아버님이 큰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요양원을 넣는 건 이건 아들된 도리가 아니다. 대부분은 이건... 그렇게. 네. 일반적으로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다 내가 케어해야지. 우리 엄마인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셨다가 결국 1년 정도 딱 되셨을 때 음, 아버님이 입이 돌아가요 진짜 이건 아니다 어, 뭐 저희는 다 인정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건 어, 질병에 걸린 거다 저희 어머님도 음. 인정하고 저희 누나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는데 아버님만 인정을 못 하겠나봐요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아들 된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치매 걸려서 나를 못 알아보거나 나를 이러면 저도 인정 못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긴 해요. 공감되네요. 저도. 더큰 문제는 뭐냐? 비용적인 거예요. 비용적인 거. 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어... 이제 통계청에 의하면 어. 한 1년 동안에 그 치매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음. 2천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최소겠죠? 최소. 어, 최소. 최소 2천. 어. 그러면 월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나는 우리 자녀도 있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서 150만원, 200만원을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계속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조금 너무 두렵죠. 네, 네 끔찍하죠. 근데 국가지원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음. 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LTC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요 음. 음. 그 간병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문제는 이 LTC 간병보험이 4등급부터 지원이 되죠. 보상이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기 때다이을한거예요 굉장히, 예, 네. 네. 굉장히. 그, 처음에,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네. 이거를 내놓으면서, 아, 사, 이 등급받기가 어려우니까, 음. 4등급부터 지급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네. 뭐, 4등급인데 막 3천만원 보상해주고 맞아, 그랬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네. 뭐, 불티나게 그때 이렇게 판매를 해었어요 뭐, 레전드 보험이다, 막 이러고.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율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음. 커져서 판매가 중지가 됐고요 판매된 지 얼마 안 돼서 중지됐죠 네, 네. 금방 없어졌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시기에 그걸 가입하신 분들은 어 그래도 괜찮으시거든요 음. 왜냐하면 은그 이후에 어 그래도 좀 니즈가 있다 보니까 음. 다시 판매를 재개했는데 보험사는 절대 손해불짓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등급부터 지급을 하겠다 어. 하고 지급조건을 바꿔버린거죠 음, 3등밖에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네, 저희 할머니도 치매 지금 거의 한 4년차? 3, 네. 4년차 3년 4년차 정도 음. 되셨는데 아, 아직도 3등급 아니에요?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4년을 5등급으로 아. 어, 그리고 작년에서야 비로소 4등급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보상을 음. 진행을 했어요 음. 하긴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심사하러 오는 날마다 어머님이 낯선 사람이 오니까 긴장을 음. 하시니까 정신이 갑자기 말짱해지는 시거예요 <웃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물론 계속해서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음. 남아있는 케어하는 가족으로서는 이제 너무 지원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기간들이었죠 저도 보면 이 치매를 실제로 목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특히나 이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암 걸리면 고액암 걸리면 돈이 더 많이 들듯이 치매도 반대로 이게 중증되면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치매는 경증 때 돈이 많이 들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중증되면 또 나라에서 또 지원. 지원이 게... 많이 되죠. 실질적으로 중증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에 뭐 중증 치매센터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장기요양제도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요. 음. 그런데 문제는 경도 치매나 중등도 치매 때가 문제인 거죠. 그거부터 시작되니까. 네. 그때부터 네. 계속 이제 끝나지 않는 싸움을 네. 해야 되는 거죠. <웃음> 그럼 이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온 치매 간병 보험입니다. 음. 예어 보통 치매 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치매 걸리면은 뭐 돈을 준다. 음.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네. 예, 이제 두 가지 담보가 있는데 진단금이 나오고 음. 그리고 하나는 그 중증 치매에 진단을 받으면 이제 매달 매달 정해진 생활 간병 자금을 주겠다라고 음. 음. 하는 게 치매 간병 보험인데요. 네. 뭐 회사에 따라서 이 생활 자금을 100만원 정도 보통 주게 되어 있어요. 음. 근데 또, 뭐 N 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20만원 더 높더라고요. 음. 뭐, O 생명사나 아니면은 H 생명사는 매년 10만원씩 더해서 최저용으로 음. 지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런데, 아까 말씀, 우리 나눈 얘기처럼 경도침이나 중등도 때는 생활감정 자금은 지원되지 않아요. 최소한 중등 이상? 네, 중등 이상이 아. 돼야죠. 근데, 경독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진단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음. 돼서 진단금과 생활간병 작업으로 구성된 게 치매간병보험이죠 음. 근데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 나이대나 연령대는 어느, 어느 네. 때가 많이 주요어 이전에 제가 치매보험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음. 6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음. 네, 특히 60세 넘으신 저희 어머님들 세대에서 네.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부모님들하고 좀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지신 게어 음. 우리 자녀들한테 절대 부담은 안 주고 싶지 않다. 음. 음. 그래서 난 미리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어머님들이 치매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이제 연락을. 직접 음. 주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30대나 4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주세요. 음. 어, 그래서 아 본인이 가입하려고 그러나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우리 엄마가 음. 할머니 케어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 음.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다보니 음. 어머니도 연세가 열로 에치시다 보니 음. 나중에 나도 이제 어머님을 그렇게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어, 물리적인 시간도 좀소요하기가 힘들고 음. 비용적으로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니까 요거를 음. 미리 지금 좀 대비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하면서 특히 음. 어버이날이나 명절 전 이렇게 좀 스토리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지금 <웃음>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문의가 많다고 말씀을 그, 드요고 따님 분들이 또 특히나 제일 결혼하고 맞아요. 나시면 네, 맞아요. 엄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어, 그리고 갑자기 네. 이런 이런 거 얘기하는 게좀 편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예전에는 어머님하고 이런 얘기를 어머니하고 나누기가 싫었었는데 음. 이제는 저도 음. 이제 조심스럽게 말 꺼낸 게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그래서 내가 치매보호를 내가 가입을 했어 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니, 그걸 뭐로 이렇게 젊게 네가 가입을 음. 하냐 라고 음. 말씀을 음. 하셨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이렇게 되더라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더라 음. 어, 그러니까 어, 나도 가입했다. 을 음. 근데 우리 엄마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내가 선물해 주려고. 음. 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어. 했어요. 그치? 그 얘기했던 그 우리가 그냥 마케팅적으로 들었던 그 효도 보험이구나. 그렇죠. 효도 <웃음> 보험. 근데 실제는 <웃음> 근데, 자기가 혜택 보는 건데. 그렇죠. 어. 실제적으로 치매에 걸리신 환자분이 혜택 보는 게 아니고요. 그쵸. 예. 근데 아 그러니까 아까, 지금 30대에 문의 주시는 분들은 피보험자는 결국 50대 6 0대분들이에요 네, 부모님들이죠 아. 네. 근데 계약자를 이제 따님이나 아드님들이 음, 음. 많이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저도 정말 <웃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를 봤기 때문에 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근데 다행히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서 어. 네 본인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납입을 해야겠다 음. 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50대 60대에 계신 문의 주시는 분들이 하, 지금 이제 가입해 가지고 내가 20년을 어떻게 내냐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녀분들한테 필요한 보험 내가 이걸 혜택을 보겠다라고 느끼는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자녀분들이 다 내줍니다 맞아요 네. <웃음> 문제는 이게 뭐 쓸데없는 거막 엄마가 가입하고 이거 뭐하러 했어 하고 이제 자녀분들이 화를 내시는 그쵸.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음. 그게 이제 인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보험료를 더... 특히나 주시죠. 이 치매 감병은 본인 위해서 가입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네, 혜택 가입. 보려고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 자녀분들을 위해서 가입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요즘 많이 문의가 오시는 거군요. 네네. 치매 보험은 진짜 근데 많이 가입되어 계시더라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음,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 네. 어. 저 일단은 제가 요즘 상담 문의 중에서 음. 어, 신규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음. 이제 상담 문의 중에서 대부분 한 40% 정도의 음. 네, 차지,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네.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치매 보험을 갖고 있는데, 음. 어, 요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 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우리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음. 어, 치매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진단금을 청구했는데 를 네. MRI를 찍어와라 어, 어. 어, CT를 찍어와라 그래서 어. 그 촬영본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음. 거기에도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진단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분한테 그러면 혹시 증권을 보내주실 수가 있느냐고 라 음. 음. 이제 여쭤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2019년 1월에 음. 가입하셨던 상품이시더라고요. 네. 어느,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음. 2019년에 네. 저는 치매보험의 역사가 그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어...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 실비에서 거잖아요. 2009년 예. 10월이 표준화 이전과 이후로 예. 바뀐 지 그, 그렇듯이. 어, 네. 그렇듯이 치매보험도 역시 예. 왜냐하면 그때 약관 개정이 한번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민원과 음. 예. 그것 때문에 금감원에서 어 너네 번, 시정해라! 네. 예.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약간이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어, 약관에 어내 영상 촬영본을 제출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음, 사는 보험사는, 그, 네, 보험사는 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약관에 적어져 있었던 네. 거죠. 근데 심해보험 진단을 어떻게 받냐면 CDR 척도, 네, 네. 정신의학과나 신경의학과 전문의가 CDR 척도로 진단을 내려줘요. 네. 1 점이면 뭐 경도, 음, 음. 뭐이 점이면 중등도 이런 음. 식으로 내려주는데 1 점인 경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어내 영상 촬영 분을 내야 된다고 하니 음. 촬영을 하러 간 거죠. 그분이 네. 음. 하러 갔는데 내 이상 소견이 없었던 거예요. <웃음> 경증일 경우에는 내 영상 촬영 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청구를 지급을 거절당한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민원이 이제 빗발치다 보니까 음. 금감원에서 어, 너네 시 d r 척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고 해놓고 왜 음. 약관에 이렇게 이렇게 해냐. 그럼 응. 빼라. 네, 빼라. 어. 개선, 개선해라. 어. 해서 2019년 10월에 음. 어, 개정된 약관으로. 응. CDR 척도 기준과 응. 그리고 의사의 종합적인 소견만으로도 진단금을 응. 보상하겠다라고 응.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응. 그래서 그분이 문의하신 보험을 제가 알려드리고, 응. 근데 어,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 이 보험 해지해야 되나요? 응. 막이러 문제포 <웃음> 해지해야 되나요? 어. 네. 이 영상 보고도 지금 막. <웃음> <웃음> <웃음> 막 <그랬다. 웃음> 어 이런 이런 있구나. 나쁜 설계사 막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어, 일부 생명사에서는 그렇게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어, 글이 있다 하더라도 음. 그런 명, 이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어, 그냥 시대할 촉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음. 하는 소급 적용해서 확대해석할수 네, 있다 네, 어. 할수 있다 그렇게 한 생명사도 있고요 음. 어, 안 된다. 음. 무조건 촬영분을 내야 된다 라고 음. 하는 생명사도 있어요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증권을? 점검. 아, 예. 점검을 봐야죠 그렇죠 증권 받으셔서 또 점검을 받으셔야죠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큰 손해 아니라면 저는 해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전문가님은 점검하고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약관에는 그렇게 해서 확, 소급 적용해가지고, 어,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험사가 이게 이슈가 이렇게 덮히고 나면, 또 한, <웃음> 그쵸. 10년, 우리가 치매보험은 10년, 20년 뒤에 지금은 받아야 되는데, 되는데, 그때 정말 전문가님처럼 뭐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야, 너네, 뭐, 판례에서 이렇고, 너네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음. 소급 적용해서 이 문구가 있더라도 주기로 약속했잖아. 라고 따져주실 수 그렇죠. 있는 분이 계시면 모르는데, 그게 어, 아니라면 보험사가 그냥 툭안 어, 돼? 안안 안 줘? 줘? 이런 문구 있어서 안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못 받을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계약서를 갖고 음. 있는 거예요 지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어정쩡한 계약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걸로 싸우지 않을 음. 거라면 이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싸우지 않을 거라면 저는 사실 뭐 해지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봐라. 음, 진단을 정확하게 일단 받으시고, 음. 절대 저는 해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못 드리고, 네. 정말 조심스럽게 음, 음. 진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웃음>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신규 가입자. 네. 신규 가입자. 특히 네. 지금 서를 앞두고 신규 가입자 네. 문의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음. 특히 그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추천해 주실만 음, 전문가님으로서 음, 일단 지난 1월달까지는 네. 그래도 어, 한두세개 회사 정도 네. 제가 추천을 이제 드렸던 회사가 음. 있는데 이제 이번 2월달을 기점으로 완전히 좀 편도가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여러 생명사 상품들도 있고 손해보험사 상품들도 있어요. 근데, 근데 손해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금을 크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받으실 수 있고 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종신토록 생활간병자금을 지원을 해드려요. 지급을 해드려요. 그렇다면 시간싸움인 치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고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유가 아까 1년에 한 2천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진단금. 일... 천만원, 이천만원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일회성이니까 예, 예 최초 한번밖에 지급을 안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간병자금을 좀 오랫동안 받는 음. 예, 생명사 상품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험료죠 그쵸, 네. 보험료도 손해보험이 조금,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 생명보험사 상품 잘 추천 안하잖아요 웬만하면 건강보험이나 치료하자죠. 이런 네, 보장을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험사상품을 음, 많이 추천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치매만큼은, 치매보험이나 만큼은 치매 치매간병보험 만큼은 어, 생명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음. 오랫동안 보장을 받으셔야 음.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뭐 암이나 이런 거는 뭐한 4, 5년이면 또 완치가 되고 이런 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 좋아지니까 네, 계속 안 좋아지니까 오랫동안 보장 받아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어이 치매 간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간병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간병인 비용. 네, 음. 그렇 네, 이 간병인 비용이 지금 현재는 뭐 13만 원에서 네. 휴가철에 간병인 굉장히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뭐1 5만 원,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르는 게 값이라서 20만 원까지도 치솟는 음. 경우가 있어요. 또 구하기도 힘들고, 음. 제 그렇다 보니까 이 간병인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담보라면은. 정말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메리츠, 뭐 손해보험, 예. 뭐 KB, KB DB손해보험에서 DB소뇌보험. 담병인 지원 담보가 불티나게, 불티나게 팔렸고 음. 근데 메리츠에서 처음에 굉장히 싸게 음. 판매를 했다가 손해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음. 지금 현재는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태고 그것만 그 담보만 가입할 수는 없어요. 다른 부수적인 네, 그 다른, 연계, 조건들이? 예, 연계 조건들이 있고, 최저 보험료라는 거를 정해서, 음. 거기에 맞춰서 굳이 내가 가입하지 않으면 담보까지 좀 끼워서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음. 있는데, 뭐, 어, 간병인 지원 담보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음. 드릴 거고, 음. 어, 지금 치매 보험으로 지금 2월에 정말, 어, 예전에 4등급부터 그 보상 지급을 해줬던 LTC 음. 간병 보험이 음. 레전드가 됐듯이, 음. 예, 지금 현재 2월에 정말 앞으로 레전드로 남을 상품이 하나 있다. 네. 할만한 할 만한 상품이 지금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어, 엘사 상품인데요 네. 어, 이 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이렇게 공격적으로 뭐 TV 음. 광고도 많이 하고 음. 그래서 많이 알고는 계세요 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좀 비싸지 않냐 라고 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뭐 치아 그, 보험도 그렇고 음. 음. 그 엘사가 평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치매 감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전드예요 어. 정말 비용면에 있어도 비용성. 굉장히 저렴하고 50대가 많이 이제 가입을 하시니까 50대 기준으로 얼마 정도? 어한 53,000원 정도시면 오. 치매에 관련된 진단금, 그리고 간병자금, 간병 생활자금, 어. 거기에 플러스 손해보험사 세 군데에만 있던 간병인 지원담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웃음> 와우. 이런 세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어, 그니까 물론 이제 이 엘사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에해한 해서만 간병인이 지원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이 치매 간병에 있어서 간병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음.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음. 집에서 제가 간병하시는 예, 예, 모시는 있어요.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담보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해야만 그쵸, 병원에 그쵸. 입원을 해야만 받으시니까 음. 못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엘사의 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완전 정말 레전드고 자 레전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이 판매가 종료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한한달 정도 판매하고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어... 조금씩 예측을 해보기도 해요 그, 예전에 그 장기요양의 LTC 보험, 잠깐, 네, 네 했다가, 잠깐. 어, 네, 것, 다시 중지됐다가, 네. 이름은 똑같은데, 어, 나왔어요. 네, 또나왔 대신에 3등급부터 보상 하는 걸로. <웃음> 어, 그러니까 네, 3등급은 정말 힘들다. 이것도 한 번,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한 네, 것 네, 것 네, 네. 힘들고. 그래서, 어, 만약에 치매 간병 보험을 준비하고 계신다. 음. 그런데 어떤 간병인이 지원되는 부분에 좀 많이 포인트를 주고 중점적으로 음. 두고 싶다. 음. 보험료가 싼 거를 선택하고 싶다! 음. 세 가지 다 충족하네요. 아. 그래서 엘사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보험 전문가로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제 가입해야 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꿀팁? 꿀팁! 네.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 일단은 뭐 보장은 사실은 치매보험 나와 있는 상품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음음. 비슷비슷한데 그중에서 이제 뭐 어떤 분은 보험료가 싼 거를 선택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또 납입면제 조건이 뭔가에 따라서 그거에 중점을 두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교해가지고 전문가에게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어 그거는 선택이에요. 음. 고객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권이 음. 달라지는 건데 컨설팅을 받아 보면 예, 달라질, 예, 예, 달라질 수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안내를 비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근데 저는 어, 요거는 선택이지만 필수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필수. 네. 음. 다른 보험에 비해서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을 하고 내가 보험 가입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이 사례가 있었는데. 딸이 어머님 보상 청구를 진행을 했는데 음. 어 딸이 대리 청구를 할수 없어서 아, 그걸 미리 세팅을 안 해놔서? 세팅을 안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 어머님이 가입은해 놓았으나 음. 딸이 대신 청구를 할수 있는 거를 지정을 안해 놓은 거죠 어머님이 침해 걸리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가입하실 때 하셔야 되는데 어. 가입하시면서 반드시 네. 지정 청구 대리인을 신청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음. 그거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음. 담당 설계사가, 아, 번거로우시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말 절대 믿으시지 마시고, 음. 네, 귀찮게 해서라도 반드시 가입과 동시에, 음. 그거는 지정청구 대리인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치매감연보험 가입하시면서 지정청구인 대리를 자녀분한테 해야 되는데, 자녀분 정보를 좀, 뭐, 이렇게, 뭐, 네, 하내거나, 이런 거,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의외로 좀 있으신데요. 음. 사실, 자녀가 부모님께, 보험을 계약을 해준다든지, 음. 배우자가 보험을 계약자로 있다든지, 뭐, 그런 네. 경우에는 의미가 없지만, 네. 본인이 본인 거 하시면서는 음. 반드시, 음. 예, 청구 대리인을 신청을 해놓으셔야. 뭐 배우자로 해놓던. 예, 네. 배우자로 해놓던, 자녀로 해놓던, 해놓으셔야, 나중에. 실제 예, 예, 볼수예 실제적으로, 예, 혜택을 볼수 있다. 아. 정말 중요한 꿀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역 가입을 해 놨는데 이 영상 보시고 지정 청구인 지정이 안되신 분들은 얼른? 반드시 요청을 해서 담당 네. 설계사에게 빨리 전화하십시오. 네. 아, 좋은 꿀팁이네요. 오늘 그 치매 간병 전문가 강민영 팀장님 모시고서 정말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될수 있는 정말 보험의 스탠다드를 좀 제시해드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모셔서 유용한 정보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니다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